건어두때 써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외장아들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리코라는 회사에 대한 동영상을 어,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이런 외장 케이스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요즘 나오는 얇은 타입의 SSD를 사용해서 외장으로 쓸수 있는 용도로 나온 건데요 요걸 카메라에 달아서 카메라 메모리용으로 쓰려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예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레이드 타입의 SSD가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 소개시켜 드릴 새로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 방식은 어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부 저장장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표준화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돈스러운 게좀 있어요 우선 먼저 이제 알아볼 거는 M.2는 바로 이 포트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얇게 돼 있어서 꽂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M.2에다가 뭐 둘둘 80 둘둘 뭐42뭐 이런 식으로 숫자 4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4개는 뭘 의미하냐면 둘둘은 바로 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22mm 그 다음에 뒤에 80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노트북인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요거보다 작은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만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또큰 것도 가능한 게 있고 이거보다 더큰 것도 사용이 가능한 그럼 메인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2280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일 거예요. 길이도 이렇게 돼 있어서 메인보드에도 꽂을 수 있고 보통 뭐 이런 외장 케이스에도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건 M.2다 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SATA 방식이냐 아니면 n v m 이냐라는요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 SATA 방식은 기존에 있는 SATA 포트를 요 M2에 대한 커넥터로 변환해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가 옛날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 포트에 꽂았을 경우에는 인식이 돼요. 그런데 좀더 빠른 속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 PCI-EXPRESS 슬롯을 사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PCI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NVM e 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샀던 요거는 그냥 모양만 보고 제일 저렴한 걸 샀어요 그랬더니 이 e SATA 방식만 지원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얘는 NVM e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꽂았더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할수 없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쪽 회사랑 뭐 인연이 좀 있어서 케이스를 하나 받았는데요 PNC 파트너에서 만, 만든 거고요 어, 에베레스트인가요? 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픈박스 를 한번 해 볼게요 뭐 최근에는 외장 케이스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어, 뭐 성능이나 혹은 이 칩셋 때문에 브랜드 제품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선호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는 칩셋이나 이런 것들은 유명한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한 이런 제품들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컨트롤러가 뭐 채용되어 있는 제품들은 실제로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AS라든지 서비스만 잘 된다면 어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고 서비스가 잘 되니까 저는 국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어 일단 열어 봤는데요 보증서가 있고요 보증서가 있고 무상 보증 3년 유상 보증 2년 오유, 5년까지는 보증이 되는 거네요 유상을 포함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예쁜 케이스가 있어요 아유 케이스가 어,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 아 케이블이나 이런 것 까지 다 들어 있군요 그럼 케이스가 이만큼 되어야겠죠 그리고 짜잔 이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답터인 것 같아요 USB-C 타입 케이블이 있는 것 같은데 USB-C to USB-C 그리고 USB-C to 일반 USB-A 형태가 아답터로 있어서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 요즘 맥북이나 요즘 노트북도 USB-C 타입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게 그리고 케이블 길이는 생각보다 짧네요 뭐 저는 어쨌든 카메라에 꽂았을거기 때문에 요정도 길이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아 요거를 결합할 수 있는 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가 80mm 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보다 짧은것쓸 때는 또 여기다 나사를 나사 위치가 바뀌는 형태로 많이 그 범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어, 위치에 따라서 나사를 박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친절하게 드라이버도 주네요 그러면 한번 요거에 ssd 를 한번 넣을게요 어? 어, 이거 어? 마그네틱인가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네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짜잔 아 생각보다 빼다꼈다 하기 좋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 모델은 여기 양면 테이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띄기가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올리면 되게 그리고 이쪽에 손톱을 넣어서 열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으로 해서 딱 열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이거 그 저기죠 발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양면 테이프 형태의 서멀 어, 컴파운드가 있네요 위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쪽에 이것도 알루미늄판 같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판 에 열을 전달해 줄수 있고 밑에 요 보드에 전달할 수그 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얘가 열이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방열이나 이런 걸 조금은 신경 써야 돼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것들은 그걸 고려 안 해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 못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SSD가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방열판은 될수 있으면 달아주시는 게 좋은데 고그 문제까지도 여기는 고민이 되어있네요 자 일단 여기는 어, 2242, 2260, 2280을 낄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나사 꽂는 위치가 달라져 있고요 지금 얘가 쓸 거는 저기기 이 때문에 80이기 때문에 이미 80은 나사가 꽂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나사를 일단 풀어 보고요 그러면 얘는 여분 나사네요 여분으로 추가로 작은 사이즈를 할 때는 나사를 굳이 이걸 빼지 않고 여기 있는 걸 추가로 꽂아서 사용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나사를 빼고요. 그리고 얘를 연결하겠 아, 연결하기 전에 이걸 껴야죠. 양면 테이프. 서멀 양면 테이프이죠. 이거를 싹. 해서 가운데 놓고 또 테이블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양면 테이라고 하긴 거의 차흙 같아가지고 모양을 잡아야겠네요. 그리고 얘는 칩이 하나밖에 없어서 열이 많이 날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꽂고요 그리고 나사를 조여주죠 그러면 요건 완료가 됐고요그 다음에 위에 뚜껑에도 서머 컴파운드에 비닐을 벗겨서, 쭉 벗겨서 로 자석으로 똑각하면 따란 끝났네요.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네요. 그래서 얘를 얘를 좀 버리고요. 케이스 놔두고 꽂아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짜잔 아하 불이 들어오네요 따라라란 LED 자요게답니다 별거 없죠 어, 예전보다 예전에는 막 이런거 뜯어서 나서 다 풀고 뜯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막고 테이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까진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태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불들어오는걸 많이 안 써봤어요 최근에 근데 led pc나 이런 쪽에 그 led를 이용해서 rgb 이런 광원을 쓰는 것들이 많아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나름 재밌네요 이게 혹시 라이팅하거나 그럴 때 영향이 있을까요 불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불빛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이 모양 파탄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뭐조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m.2 외장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최근에는 카메라에도 SD 메모리보다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영상을 찍거나 이럴때는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반짝반짝 거리네 불 끄면 끄며... 야. 야, 우와 예. 어두울 때 써야 될것 같은데